아이쿠 그치 여러분 신캐가 나왔습니다 아 신캐분 매주 나오고 있었나 아아아 <웃음> 아. 아, 근데 어 약간 어이번 신캐는 뽑아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신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이번것좀 뽑아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외모부터 이게 좀 취재를 당 자, 자, 자, 아, 아, 농담이고. 아, 아, 물론, 물론, 외모도 중요... 왜, 왜, 왜 중요하죠, 중 여러분? 중요하죠? 근데 아, 왜또 뽑아야 되는지 살짝 한번 우리 살펴보고 뽑기 가보도록 합시다. 자, 스킬 보기 전에요. 스킬 보기 전에 얘는 무조건 개성부터 봐야 된다. 개성, 전투 시작 시 영웅의 인내율만큼 모든 적군의 관통률이 감소한다. 자, 요겁니다. 아, 우리 신 릴리아가 어떤 개성이어서 관통 메탈를 불러왔습니까? 신 릴리아가 자기 관통률의 절반만큼 아군 모두의 관통률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대박이었는데 임마는 50%만큼이 아닙니다. 그냥 인내율만큼, 지 인내율만큼 아 관통률을 깎아버린다. 이거 완전히 관통 메타의 하드 카운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가 체력으로 나왔어요. 예, 대놓고 이제 한번 신규 음에 이제 고만해라. 야 임마는 그만해 이 얘기죠. 체력 속성이에요. 신릴리아는 아군 관통률 30% 끌어올렸고 임마는 적군 관통률 20% 깎아내립니다. 음... 밸런스가 좀 적절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그렇다 해도 관통덱은 한 번에 끔살 시키지 못하면 얼킬못 내면 굉장히 뒤로 갈수록 좀 말리는 덱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저격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체력 속성이라 속력 속성인 신 릴리아와 신규 마멜을 잘 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뽑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 아또이 시간이 와버렸구만 아 그동안 좀 제가 전부 한거 느꼈어요 여러분 그동안 나왔던 그 데스피어스 메라스큘라 일단 지금 패스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다시피 다이아뭐 시간을 안줘 너무, 너무 심했어 진짜 그래서 좀 어느정도 거을건 거르고 하는데 이번 거는 제가 꼭 뽑아야 된다라고 내 본능이 피스티.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능이 말하고 있어요 내, 나뭇가지를 시작부터 자, 지겠죠? 예, 요거는찝니다 당연히. 아, 요즘 요 느낌으로 못 이기더라고. 당기세요도 파란 색깔이었어. 자, 스텝 2 갑니다. 자, 오늘 도 이렇게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텝 2에 이게 또뜻분에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기서 끝나게 되겠고요. <웃음> 지랄하고. 잡빠쳤네. 아이씨, 또 파란색 당기세요네 이게. 아, 내가, 어, 아, 저, 좋아, 좋아, 좋아. 터졌다, 터졌다. 중간에서 비겼고요. 아. 아하, 아, 요즘 구스가 조기 퇴근이 좀잘안 되더라. 어. 자, 좋습니다. 어, 오늘은 약간 작전을 바꾸기, 작전, 작전을, 작전을. 어. 아, 저는 오늘, 어, 끝까지 출근할게요. 끝까지 출근할 테니까 중간에 퇴근 안 합니다, 넷마블 형들. 그렇게 좀 아시라고요. 예? 퇴, 퇴근 안 할게. 퇴근 안할 테니까 끝까지, 끝까지, 끝, 끝까지 달린다니까. 근대 나뭇가지를 주네. 아우, 씨, 맞고 나뒹고, 야, 이빨, 이 자식아. 아, 아, 아니요 어, 끝까지 할게. 그, 오늘 어, 영상 분량을 또 생각해서라도 안 나와도 돼. 아, 어, 마지막에 확정금 받고 착실한 이미지로 퇴근하겠습니다. 안 주셔도 돼요. 스텝4 출발. 야 엠마가 이렇게 잘 나왔다는 거는 엠마블 이제 방덱한테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나 했던 유저들 기억하시죠? 방덱이라는 그 덱에 있지 말입니다. 근데 유난히도 칠대제는 전부 공덱들 싸움밖에 아닌, 어, 아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 그뚫았다 어,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자, 어. 어 황금색이 이제 무지개 빛깔로 바뀌면서 하나가 나올 건가 봅니다. 자, 아, 아, 재밌어하 재밌었어? 야, 바보세요 형이 너 좋아하는 거 알지? 그만하자. <웃음> 자,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방댁과 공댁의 싸움 말입니다. 이거 싸움 붙이는 참 좋아하거든, 넷마블이. 원래. 근데 이 게임은 희한하게 어, 서로 공댁들끼리 싸우겠다. 아지 아니지. 어떻게 보면 석화라는 3테이상 매즈 메타를 오랫동안 지속한 게임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다가 관통이라는 완전 급 공격대 공백을 제대로 한번 맛보게해 줬다가 이제 방대까지 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즈덱 공덱 방덱의 격돌 딱 세는 느낌 아니야? 약간 그느낌으로좀 기획을 해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은 스텝 6가 봅니다. 지금 리버스 엘리 상향준 거랑 베라스큘라의 아군한테 점화 붙여 뿌는 거, 리버스 엘리한테 붙이는 거. 그리고 이번 인내율 아군 전체 인내율을 증가시키는 신캐까지 해서 완전 방대기 한번 상당한 세력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도 방대기 없었다는 건 아닌데 타 게임에 비해서 굉장히 약세였어요, 방대기. 자, 말하는 가운데 뽑기는 계속 망하고 있어요. 예, 내가 뽑기에 관심이 없는 척 하면 좀 이게 착내마음이착 붙이 줄줄알는데 안주네 이 자석들아 야이마 뭐야 이러의자즈가 결국 내 다이아를 그래 끝까지 다 빨아 가시겠다 이거 아니야 넷마블 형들아 에? 이거 골랑 줄라고 이거 강화석 강화석 남아돕니다 형들아 자 계속해서 갑니다 어? 또나뭇가지네 아씨 갓나무나 안 좋아한다고 이제 갔어 완전히 갔어 그만 이제 또 파란색 당초 야야 스킵 누를 준비하자 스킵 하자 아니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s s r 하나씩이랍니까 하나 하나씩하냐?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게 내 결론이다. 야 스텝 두번 남았다. 어차피 여기서 뜬다해도 마지막까지 하겠다 사람이 맨날 내 다이어머 뚱치 걸려고, 내다이아 뽑아 걸려고 막 그러고. 어 마시나 세대 단계 서요자튕기르기 좋아요. <웃음> <자, 튕기름이> 좋아요. <웃음> 로스트벨이네. 로스트벨. 이번에 이번에 뚫었다 이번에 뚫거나 아니면 풀카운트 친다. 어 내가 보기에 이거 풀카운트 친데 이거 풀아 풀카운트 각이다. 야자 자살자살. 자, 자, 자, 자. 아아아 아, 아, 빛나고 빛, 야 풀카운트다. 저봐, 저봐! 1리는제가어 펄! 카운터! 아. 카운터! <웃음> 오케이. 칠것 같더라. 칠것 같더라. 자, 요번에 이거 나오면 어떡하나. 그래 마지막은 뽑아야 되겠죠? 어, 요거 나오고, 마지막까지 한번 나와서 필살기 업까지 가고. 어, 야, 그림 좋아요. 아, 마 야! 자요번에 지금 만나러 갑니다. 발렌티. 아씨 결국 확정권을 뽑네. 씨. 아이고 맞고 나뒹굴고 이 자세가 마지막까지도 그래 세살 하나 안 주고 얼마 확정권 하나만 달랑 주겠다. 이거 아니야. 이번에야말로 끝내주지. 뭘 끝내 끝내기는 얼마. 사라. <뽕> 뻥 터지고요. 예 없습니다. 네 예, 없어요. 자 확정권 내놔라. 얼마 그거 받고 그냥 떨어질란다 이제. 예 먹고 빠지자. 와. 음. 다이아 진짜 힘들었어요 뭐 진짜 힘들었어 이번에 이제 다이아가 모이지 않어 추정액 월정액 다 해도 모이지가노. 아와간지 빵빵 간지 봤어요 한한번더 보자 오 신드마블. 와와 개멋있어 야. <웃음> 우와! <웃음> 야, 오리지널 캐잘 만든다. 어제 댓글 보니까 요거 이제 플라튼 얘기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 세븐 나이츠 하셨던 유저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플라튼이 이제 뒤에 큰 거대 팔이 이렇게 있는 스타일인데 캐릭터는 완전히 또 성별도 다르지만 바로 UR 만들어서 옷 한번 봅시다. 와, 난 항상 자유롭고 싶었어. 갇혀있는 건 지겨웠거든. 그러니 릴리아는 은인이야. 함께 여길 멸망시키고, 내가 있던 것도 멸망시켜버릴 거야. 아주 재밌겠지? 하하하하.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좋아. 어... 자, UR 복장입니다. 자, 의상 구경하러 왔어요. 의상녀 이거 뭔데? 헉! 우와! 야, 개멋져! 나 이거 왜 멋지지? 야, 사자, 사자, 사자. 자, 바로 지르고요. 야, 샀어, 샀어. 자, 그 다음에, 우와! 와와와와와사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오케이 어왜 이렇게 이쁘냐 왜 이렇게 이쁘냐 헤어 스타일은 잠깐만 헤어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자 그래서 어 제가 선택한 최종 커스튬은이 모습입니다. 멋있다 멋있다 스킬 한번 구경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여기가 릴리아 네가말한 마술 연구관이야 오 릴리아와 발렌티 어울립니다 예, 이쪽 세력이 지금 또 일곱 명이 모일 것 같은데요 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리지널 캐릭터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오! 야, 릴리아, 네가 하는 약간 그흙 나쁜 짓을 좀 싫어하네. 예, 이 사이에서 벌써 지금 격돌이, 격돌이 있어요. 자, 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리아와 맞섭니다. 방어 관련 능력 30% 깎아내리는 운동법칙 제2 쓰고요. 그 다음 또 다른 것도 봐야죠. 천지 개벽, 공격 관련 능력 20% 감소, 이성짜리라서그 정도 능력 칩니다. 빠바바바바 오. 우와. 와 완전 멋있어. 짱 멋있어. 팡. Forgetting... <웃음> <웃음> <웃음> 와, 야, 근데 이거 스토리랑 게임, 인게임이랑 반영을 잘했다. 릴리아랑 발렌티가 어한 팀이지만, 한 소속이지만, 지금. 격돌하고 있잖아요. 서로 뜻이 안 맞아서 격돌을 했어. 딱 관통 메타인 인내 메타가 격돌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줬어. 잘했네? 제가 얘 제대로 키워가지고 PVP도 데려가보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 바이!